안녕하세요. 감성우스 이재원 고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퇴촌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퇴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동지역이나 하남지역까지 자차로 이동이 좀 편리한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 한적한 동네이기 때문에 전원주택 이제 찾으시는 분들 요즘 들어서 최근에 많이들 찾으시는 곳인데요. 어, 이곳은 지금 대지 100평에 건평양 60평 정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3층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고 여기저기에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이 집에 지금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보시다 보면은 재밌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세촌 전원주택 숙회 영상입니다 주차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쪽으로 바로 주차를 하시거나 이벽면 옆으로 주차를 해 가지고 외부 주차 한 대나 두대 정도 지금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기본 조경에도 어느 정도 신경 써 주신 것 같아요 이쁜 잔디 마당과 조경수들도 하단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디짐석 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롱브릭 타일을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투톤의 롱브릭으로 그레이톤과 화이트로 나눠 주셨고 위쪽에는 반킬라이 그리고 지붕은 징크룩 마감이 되어 있네요. 마당은 지금 기억자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은 주방으로 연결되는 곳인데 앞쪽에 이제 수전이 달려 있고 약간의 어,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공간은 나중에 외부에서 이제 물을 사용하시거나 할때 물을 조금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 코드도 이쪽으로 나와 있고요. 현관 입구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이런 공간이 나와있네요 현관은 지금 보시면은 신발 앉아서 신을 수 있는 벤치형 수납공간 있고 왼편으로는 이렇게 신발장 다섯 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닥 타일은 헥사분 타일로 이 정도 이쁜게 들어가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에도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어서 이쁜 장식품들 어느정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중문은 여다지로 초록색 문으로 이쁘게 달아주셨네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우측 공간이 거실이고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좀 화사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큰 창호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실인데요 이쪽 거실은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도 이렇게 창을 시원하게 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고요 실링팬과 조명도 설치를 해주셨어요 층에서 연결되는 구조로 나와있고요. 아트월 쪽에는 세트박스 넣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거실 바로 앞쪽으로 게스트 욕실입니다. 비대와 샤워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곳은 이제 주방이고요. 주방은 거실과 통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주방에도 이렇게 창호가 양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쪽 샷시로 바로 마당으로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판이 굉장히 와이드하게 나와 있는데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수납장을 다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굉장히 깊게 또 수납이 가능하고 지금 보이시는 냉장고와 광파오븐 모두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형도 성잘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모두 한샘 제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싱크볼이 있는 부분도 지금 창호를 굉장히 크게 내 주셨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싱크볼도 한숨제품으로 되어있네요 삼성 인덕션과 엘리카 호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식탁은 대형 식탁을 배치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앞쪽 공간으로 4인용 식탁 배치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해드렸는데 거실에 있는 작은 창문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반려견 키우신다 그러면은 열어두시면은 거실까지 강아지가 왔다갔다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2층 공간이고요 2층 공간 같은 경우에는 작은 휴식 공간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원목 느낌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 주셔 가지고 조망도 굉장히 트여 있는 편이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 있고 이 공간은 굉장히 좁은 편이지만 앞쪽으로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세탁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탁실 크기도 적당하게 나왔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 가로로 배치가 가능하시고 이 우측으로는 작은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빨래를 널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는 입구 쪽에는 이렇게 빨래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라오시게 되면 바로 위층에서 이쪽 빨래통으로 빨래가 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이곳은 2층의 안방이고요. 1층은 플리싱 타일, 2층은 이제 강마루 헤링머스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고 위층에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물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도 이면 창구조로 잘 나와 있고요. 이쪽에는 다운라이트 조명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안쪽으로는 작은 옷장과 이렇게 시스템 장 설치해 주셨고요.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밖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셨네요. 기본적으로 비대 설치가 되고 이쪽으로는 샤워 공간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파져서 이쪽에 샴푸나 이런 것들 올려놓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이시는 이쪽 이쪽을 통해서 뭐 속옷이나 수건 같은 거를 넣으시면 바로 빨래통으로 들어가니까 재밌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내리실 때도 좀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3층 공간은 거의 침실로 이제 이루어져 제이 있는데요. 방이 총 3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안방까지 합치면 총 방이 4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톤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방도 이렇게 투톤 벽지와 이면창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세면대 공간 건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세면대가 이렇게 작게 두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욕실인데요. 이쪽 샤워 공간은 조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고, 이곳에도 역시 빨래통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배치를 해주셨어요. 이곳은 이제 마지막 인데요 이곳은 이제 3층에 있는 방 중에 가장 좀 넓게 남은 편으로 이 뒤쪽에도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 공간은 여기다가 책상 같은 거 놓으시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깥쪽으로는 외부 테라스 나갈 수이 있는데요. 기둥 쪽을 반킬라이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느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면적 자체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여기 화면 끝에 보이시는 꺾여진 부분 확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